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서 움직이는 사물이나 물체 혹은 사람의 자막이 따라다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인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선인장이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자막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이런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형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영상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물에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같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바비 에디터 플러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이렇게 모바비 에디터 플러스를 실행을 한 상태에서 역시나 편집할 영상을 제가 불러와서 이 부분만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텍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도구창을 들어가 줍니다 도구창을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서 고급에서 애니메이션 추가를 하는데 일단은 재생을 해보면서요 어디쯤에 선인장이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요쯤에서 살짝 움직였죠 그럼 다시 애니메이션 추가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재생을 해볼게요. 글씨가 이렇게 따로 움직이죠? 좀 부자연스럽죠? 뭔가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뒤로 가게 해볼게요. 재설정해서 재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한컷한컷 한컷 세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키프레임 추가해서요. 여기서 살짝 이렇게 올리고요. 다시 요만큼 가서 선택을 한 다음에 키프레임 추가 또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또 다시 요만큼 가서 또 키프레임 추가 이렇게 또 올려줍니다. 그리고 계속 가서 키프레임 추가 이만큼 가고 여기서 또 키프레임 추가 재생을 해보면요 좀 자연스럽게 맞아졌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녹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 작업을 반복해서 계속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또 그만큼 갔을 때 키프레임 추가 그럼 다시 이렇게 여기서 그만큼 가서 여기서 다시 키프레임 추가 없는 부분 가서 계속 키프레임 을 움직여 주면서 추가를 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 프레임 추가 다시 살짝 올려주고 다시 여기서 키프레임 추가 이게 끝입니다 어렵진 않죠? 키프레임 작업을 하다가요 내가 작업한 키프레임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 크기 부분을 이렇게 쭉 늘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키프레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가서 여기서 키프레임 추가 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까지는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움직여 보고요 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만큼 나는 얼굴을 가리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 얼굴 부분에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변화가 큰 부분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키프레임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부자연스럽다 싶으시면 다시 재설정을 하셔서요 이렇게 보시면서 섬세하게 키프레임 계속 추가를 시켜주시면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키프레임을 추가할 수 있겠죠 일단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색 점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점선에 있는 이 글씨를 검은색 점선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검은색 점선이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빨간색 점선을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여기 내렸으면 여기 가는 거고 이렇게 기준점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쭉 진행을 하다가 재생을 해보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화면이 뚝 끊겼잖아요 방금 이 부분을 바로 내려갔다고 해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던 이렇게 뚜껑 낀 부분 이 늦게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컷 편집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컷 편집을 해줍니다 컷 편집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주면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키프레임을 만들었고 제가 다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글씨가 선인장 초점을 맞춘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따라갔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제가 중간 부분을 빨리 감기를 하고 생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물이나 물체에 대한 자막을 넣는 효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사물이나 사람의 자막이 따라다니는 기능을 배웠습니다 꼭 자막뿐만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사진 내가 붙이고 싶은 그런 스티커들 있죠 그런 것들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이 엄청 무궁무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시네마틱한 효과 있죠 그런 영화에서 보는 시네마틱한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